저는 술 진짜 잘 마셔요. 소주 한 5병 마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소주는 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서 그리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또 누구랑 마시냐에 따라 주량까지... <웃음> 남자보다 더잘 마셔서 내가 남자를못 만나는 것 같아. 남자 뻗으니까. 대충 하다 이제 취한 적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, 마셔. 마시자. 오늘 가자. <웃음> 어떤 남자가 좋아해. 맞잖아 <웃음> 취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다고. 저는 약간 취하면 하이텐션이에요. 기분 좋아지는. 타키님 헬로헬로우 hello, hello. 마르셨는데 쇼하한 기운이 요즘 기운이 없긴 해요 그래서 요즘 비타민도 마, 잘 먹고 오늘 의상 예쁘죠? 독신주의는 아닌데 어.. 독신주의는 아니겠죠? 외롭진 않아요 왜냐면 전 우리 애기들하고 있으니까 아, m a miss yeah. 오늘은 발망의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yeah. 자존감이 높아야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죠 누가 사랑해줄 거야 아, 옷감 많이 들죠 근데 하나도 안 아깝다 새옷 입을 때마다 리프레시 되고 기분 좋고 아 출근할 때는 출근할 때도 잠깐이지만 예쁘게 입는 거좋아요 힐도 신고 오늘은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직 꾸밀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도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도 진짜 멋쟁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낮은 굽을 찾고 그땐 제가 또 어렸었으니까 20대 몇뭐 그랬었으니까 엄마 왜 자꾸 낮은 굽을 신으려 그래?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음. 제가 평상시 쉴 때는 운동하시고막 이런 게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할것 같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체력 있을 때 꾸밀 수 있을 때더 이뻐해 주는 게 맞잖아요 전 일주일마다 사요 주마다 사는 진짜 바빠서 못 가는 그 인터넷 쇼핑 같은 거는 꾸준히 사고요 컬렁한 남편 옷 입는 거 너무 편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새벽 5시부터 그거 해야 되면 언제 꾸미겠어 노후대책이요?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요. <웃음> 어느 정도 돈은 있죠. 근데 무슨 꽁꽁 싸매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다가 뭐 잘못되면 나는 귀신 될것 같아. 아... <웃음> 이번 시즌 세노라를못잊고 죽다니. 랑이님 몸매 유지하면서 건강 관리 비법 있으실까요? 그니까 저도 일어나면 <웃음> 진짜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다 막 여기 마사지하고 막그 요만한 공이 있죠 딱딱한 거 등을 막 음... 누워가지고 두두둑 두두둑 해야 정신 차려져요 그리고 뭐 비타민도 챙겨 먹고 레드불 먹고 커피 마시고 가끔은 또 약국에서 피로회복제까지 강력한 걸로 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라원이씨까시면 대박적 현무양차 될 같아요. 제가요? 제가 과연? 뭐... 언니 지금 부산에 있지만 은퇴하면 제 고향에 살지 않, 않겠어요? 서울에? 친구들도 거기 있고.. 랑인이 목소리가.. 아, 오늘 많이 갔어요 지금 근데 어제도 초저녁엔 이러다가 돌아오겠죠? 아 컨디션은 괜찮은데 제가 목이 상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립싱크 공연을 할때 제가 진짜 쥐어짜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쇼가 끝나고 내려보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내가 여기가 무리가 가는 것 같아. 노래도 안 하면서 이렇게 쥐었짜니까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아. 이 립싱크쇼를 20년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변하더라고. 비혼 웨딩 컨셉으로 화보, 화보 찍으면 어때요? 생노랑으로 음. 웨딩 컨셉으로 찍을 것 같으면 나는 수트, 턱시도 입을래요. 제가 남편하겠습니다. 생노랑은 턱시도 입어야죠. 여자 수트하면 또 생노랑이죠. 여성들한테 최초로 수트를 입힌 입생로랑.